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오랜만에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텐바이텐에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오늘 같이 그것들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튼튼하게 친다는데서 자, 스티커를 몇개 샀어요? 좀 귀여운 스티커를.. 어 귀여워.. 벌써 귀엽다..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를.. 몇개 샀는데.. 어 너무 귀엽네 생각보다.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이한 봉지, 한 봉투에 두 장씩 들어있어요. 두 장씩 들어있고.. 이거는 이렇게 동물 친구들.. 너무 귀엽다.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아 진짜 귀엽다. 동물 친구들이 들었고 이거는 약간 파티 분위기가 나는 이런 귀여운 스티커들이에요. 파티 분위기가 나는 스티커들 역시 같은 디자인이 두 장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뭔가 서비스인 것 같은데 4월 달력, 2020년 4월 달력이 들어있네요.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알파벳 스티커. 보통 다이어리 꾸미기 초보자분들이 스티커 뭐 사지라고 고민 많이 혹시 하시면 저는 가장 크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게 알파벳 스티커 그리고 숫자 스티커예요. 알파벳 스티커, 하단에는 숫자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.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고 이제 같은 디자인인데 색상만 다른 노란색 버전도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너무 귀엽죠? 음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받은 달력 이랑 해서 다이어리에 붙여볼까봐요 이렇게 붙이면은 밑에를 좀 띄면 가능한 것 같고 우선 이 귀염둥이를 써볼게요 왜냐면은 스티커가 너무 귀여우니까 하단이 좀긴것 같아서 하단은 자르고 붙여줄 건데 그냥 흰색 배경에 붙이면 심심하니까 이거는 티켓 용지거든요 티켓 용지를 이렇게 덧대볼까요?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잘 보이게 약간의 줌을 하고 그리고 어 사이즈가 딱 맞네 이거? 신기하네 하고 타공을 하겠습니다 깜찍하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오늘 구매한 스티커를 활용해보도록 할게요. 뭔가, 어,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이 스티커들 덕분에 오늘은 굉장히 깜찍한 버전의, 다... 아, 오늘은 굉장히 깜찍한 버전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, 뭔가 이런.. 파티하는 느낌? 에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고 와 진짜 귀엽다 이런 풍선. 이렇게 하고 뭔가 하단에 라벨 스티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약간 좀더 깔끔한 느낌도 있고. 자 그러면 우리 동물 친구 친구 우리 친구들을 잠깐 이 손가락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너무 귀엽네 잠깐 붙여주고 그냥 네, 이대로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손가락에 붙은 동물 친구들이 너무 귀여운데. 어어어 어, 어, 어. 신중하게, 신중하게 잘 붙였습니다. 다시 여기 동물 친구들을. 아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엽잖아 이 친구들을 다시 여기에 한 마리씩 붙이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아 여기도 뭔가 초록색 뭔가 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풀 같은 거 제가 어디서 구웠어 귀여운 거를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밑에 체크를 그대로 살려서 야야 이런, 이런 식으로 그대로 붙여도 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? 너무 귀엽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간단한 하울 및 간단한 닭구를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. 너무너무 귀엽다. 앞으로 틈틈이 이 깜찍이 아이템들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 빠이.